안녕하세요. 오메오메. 오랜만이요 오늘 무 탈의 김치를 이렇게 하려고 담아 샀는데요. 무 탈의 맛김치할 거예요. 무 탈의 이거 무 탈의라는 이름이 무가 크기 전에 섞은게무 탈의래요. 무에 흙이 많이 묻었는데 그냥 칼로 뜯뜨 긁어불고 할라. 그냥 이것도 겉에 거는. 좀 이렇게 따듬어서 우거지하고 이게 저기 요새 이거 무탈이김치 담아가지고 시금식막 익으면 은 고구마 먹을 때 이거 다 먹으면 겁나 맛있어라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그렇게 해 먹었거든 이거 시골에서는 이거 무, 무, 소, 이게 연한 거 이거 뜯어가지고 고구마하고 막 고추하고 싸 먹어도 진하게 맛있어 옛날에 그렇게 먹고 얼마 겁나게 먹고 살았어 이렇게 뚝뚝 잘라갖고 막 그냥 담아 볼라이무무 무, 무청이 이게 영양가가 많다 하니까 무청나 가지 뚝뚝 잘라갖고 다따듬하 시오 이거는 삶아서 이거 삶아서 저기 된장 볶이를 먹고 이번만 더 이제 이번만 씻고 결과야. 맛있겠다.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여. 이거는 무청이 무청이 좀 굵으니까 소금을 좀 넉넉하게 뿌려줘야 돼. 물을 좀 충분히 뿌려서 다절궜어 이거 한시간 절군이 한시간 반에 내가 뒤집어 버렸어요 우리 아들 자길래 그리고 지금 한 30분 지났네요 좀 많이 뿌렸더니 죽 처음에 빨리 죽어버렸어 이제 양념을 해볼게요 배배 배 너무 크니까 반만 내야 되겠어요 양파도 반 액젓, 멸치하고 이거 항상 섞어서 내가 내가 오늘 다리했어요한컵 붓고 항상 이제 안다리고그센것좀 갈아서 넣으니까 더 맛있더라고 이건 넣을 때는 머리를 항상 머리를 띄어야 돼 이건 너무 맛있어요 내가 담았는데 안전 진국이야 진국 이거 새우도 내가 담은 거그 다음에 이건 찰밥찰밥인데 철밥. 내가 이게요좀죽 쓴다고 썼는데 이게 국물이 적었나봐 밥이 약간 질게 됐어요. 갈아야지. 이거 곱게 이렇게 이제 갈린 다음에 고추는 좀 거칠게 갈아야 되기 때문에 좀꼭 늦게 넣어요. 물고추가 집에 있어서 좀 넣으려고. 이건 마른 고추. 마린 고추를 물에다 담갔어요. 마늘, 생강, 깨, 설탕도 이거 하나만 넣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빨갛게 하려면 많이 넣고 덜 빨갛게 하면 덜 녹으면 되니까. 아 내가 또뭘 잊어먹었어. 갓을 넣으려고, 갓하고 쪽파고 넣어야 되는데 도마 묻이기 싫으니까 가위로 잘라야지. 굵직굵직하게. 간 넣으면 이거 좀톡 쏘는 맛이 나니까. 쪽파도 조금 더빨강게 담자 고추가좀더 네. 내야 되겠지? 추가로 오 매워 오우 매워 와청양고추 갈아 넣을 때 너무 맵다 이파리는 조금 간이 됐는데 아직 무는 간이 덜 됐어 그래서 익으면 은 간이 딱 맞아 이렇게 넣으면 음, 줄기는 딱 맞다 간이 근데 이파리는 좀 간간해 고춧가루를 이렇게 거칠게 갈아야지 음, 이게 무에 이렇게 빨간게 얹어져야 맛있어 보여 국물이 좀 이렇게 넉넉해야지, 이 무가 있으니까, 국물이 너무 좀 적으면은, 이 무가, 무에서 궁중 냄날 수도 있어. 이제 이렇게, 어, 무탈의 김치, 막김치를 이렇게 담았는데요. 이거 익으면, 밖에다한 이틀 정도 놔두면 익지 않을까요? 이제 익은 거박가면서 냉장고에 넣으면 되고,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이거 하나씩 이렇게 들고 뚝뚝 비워 먹으면, 징하게 만나 담깨라 이렇게 김치를 담았습니다. 이게 김장하기 전에 담는 김치예요. 지금 직금, 지금이 무탈이 나올 때예요. 좀 있으면 무탈이 안 나와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